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닫고 아이템은 정말 사도 사도 끝이 없네요. 오늘은 소소한 스탬프 하울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탬프 마마란 곳에서 스탬프랑 소소하게 닫고 아이템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뜯다가 박스에 찍혀있는 저 도장이 너무 예쁜 거예요. 꽃무늬 도장. 그래서 박스 뜯기 전에 이거 먼저 뜯어서 박제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심조심 칼로 박스 겉면에 칼집을 내줬고 저거를 뜯으려고요. 조심조심 찢어지지 않게 잘 뜯어서 저 뜯어진 종이를 너무 예뻐서 저거 그대로 이따가 쓸게요. 안전하게 챙겨두고 이번에 구매한 걸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박스 안에 간단하게 도장, 스탬프에 대해서 설명서가 들어있더라고요 대충 맞고 그럼 본격적으로 하울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이 사진 않았고 진짜 소소하게 구매했어요 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지만 참고 또 참아서 우선 빈티지 우표를 구매했어요. 저거 개인적으로 진짜 완전 강추예요저 우표. 진짜 빈티지하고 디자인도 너무 다양하고 색감도 예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표 크기도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요. 좀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구성이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았던 거는 종이 재질도 되게 얇고 부들부들해요. 진짜 우표처럼. 제가 빈티지 우표 스티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1등이에요. 저게 제일 예뻐요. 진짜. 저거 저거 다 쓰면 또살 거예요. 그 다음은 작은 도장을 두 가지를 샀어요. 정말 귀엽죠? 따옴표 도장이랑 러브디스라는 도장을 샀는데 스탬프는 역시 찍어봐야 이쁜 줄 아니까 찍어볼게요 먼저 다운표 스탬프를 주황색 잉크를 묻혀서 크라프트 종이에 찍어볼게요 진짜 예쁘죠 너무 잘 샀어요 이번에는 올리브 그린 색상의 잉크를 사용해서 찍으면 너무 예쁘죠? 진짜 잘 샀어 저건 진짜 진짜 진짜 그리고 러브디스 도장도 찍어볼게요 쟤는 검은색 잉크에 묻혀서 굉장히 깔끔하게 찍히더라고요 깔끔하고 선명하게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엔 빈티지 원서들을 샀어요 여러 종류의 빈티지 원서들이 들어있고 제가 빈티지한 종이들이 많은데 굳이 스탬프 마마에서 한 패키지를 더산 이유는 스탬프 마마에서 판매하는 저 빈티지 원서가 저것도 뭐랄까? 진짜 같아요. 진짜 빈티지한 종이 같은 느낌? 색감도 인위적으로 인쇄한 게 아니라 진짜 같고 종이 질감도 되게 얇고 부들부들해요. 정말 시간이 흘러서 엔틱하게 종이가 변화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오늘은 이번에 산것들을 주제로 해서 간단하게 하울 다구를 해보려고요. 일단 박스에서 뜯어낸 저 종이를 박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딱풀을 골고루 발라서 다이어리 한쪽 면에 붙여줄게요. 어 너무 예쁘다. 굉장히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저 크라프트 메모지도 위쪽에 붙여줄게요. 그냥 붙이면 심심하니까 마스킹 테이프를 데코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간색 줄무늬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할게요. 크라프트 종이는 위치를 잘 잡고 마테를 옆에 붙였어요. 풀테이프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빈티지 우표도 저기쯤에 붙일게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오랜만에 프레임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볼까 해요 프레임 마테를 뜯어서 오른쪽 페이지에 붙여줬고 왼쪽 페이지의 허전한 부분은 스티커로 채워주겠습니다 작은 이파리 스티커를 사용할 만큼 잘라서 저기에 붙여줄게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좀더 채워주려고 해요. 요일 마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만큼 뜯어서 저 스티커랑 레이어드해서 붙이도록 할게요. 저렇게. 너무 예쁘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 배치도 너무 잘했다. 그리고 빈티지 원서를 오른쪽 페이지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원서들도 색감이 미묘하게 다 다르거든요. 저게 제일 난것 같아서 저거를 찢어서 저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프레임마테를 잠깐 띄어내고 원서 먼저 배경으로 붙이겠습니다. 원서를 붙이고 저 위에 프레임마테를 다시 붙일게요. 마스킹테이프 끝머리도 가위로 잘 다듬고 이번엔 알파벳 스탬프를 이용해 보려고 해요. 저 알파벳 스탬프도 제가 예전에 스탬프 마마에서 구매했던 거예요. 지금 쓰는 잉크도 스탬프 마마에서 옛날에 구매했던 거고. 간단하게 하울이라고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기를 쓸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요. 오늘 일기는 저 크라프트 노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만큼 찢어서 준비를 해두고 젤을 풀테이프로 붙일게요. 풀테이프로 붙이고 남는 부분은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일기를 써줄 건데 오늘 일기를 써줄 펜은 하얀색 젤리롤 펜을 이용했어요. 저 흰색 젤리롤 펜으로 일기 쓰는 건또 진짜 오랜만인데 일기랑 더불어서 간단하게 그림도 그려줬습니다. 꽃을 그렸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꽃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아파 스티커를 쓰려고요. 저 유칼립투스 스티커를 저렇게 붙였고 그리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어떨까 하다가 왠지 좀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사용하면 좋을까 한참을 보다가 레이어드하기 좋게 저 반투명한 종이를 붙이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반투명한 종이들을 이것저것 꺼내봤고 다이어리 사이즈가 저거는 작다 보니까 너무 과한 걸 붙이면 안 어울릴 것 같고 적당히 잘 어울릴만한 저게 날것 같아요. 저게 딸기인가? 아무튼 딸기랑 레터링이랑 같이 있는 작은 사이즈의 반투명한 종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요. 그리고 허전한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데코를 해주도록 할게요. 저 회색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붙이니까 색감이 연해서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덧대서 붙여줬어요.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자꾸 빈티지하기도 하고 이번에 산 물품들 하울도 정확히 나온 것 같고 예쁘네요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